o 으실까요 h a n k s That's it. But I'm e n j 산다 i n g 여러분, 저희가 아까 v 어떤 라이브 e l i b 이 a 에 y y o 이 l i z e d Wow, we don't go. e don't go. We don't go. We don't go. 어 뭐라고? 어, 사실 이제 저희, 네. 저희가 저희 아까 그 라이브도 했었는데 아유, 어, 어 이제 공개되고 나서 여러분들과 또 대화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음. 저를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우! Wow, this 저, is good! 어때요 여러분 발매서 뭐 곡소개 많이 했으니까 기분 좋아! 기분 좋아요? <웃음> 아, 사실 어떻게? 지금 요즘 너무 막 이래저래 준비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정신 없다가 저, 저, 저희도 이제 한시미로 그한 공개 딱 되자마자 막 이렇게 아직 보지 않았어요 네,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네. 다른 들을 보니까 네. 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지인들은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아 어, 그냥 다 했어. 어. 어저 어, 저도 영어 노래랑. 좋다. 어, 아, 어, 아, 아, 아. 아. 왜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지금 어. 어. 아, 어. 너무 다. 어이 나도 한 통도 없을까. 나 아버지한테 연락 왔습니다. 나도 없는데. 아유 가족도 한 통. 아 잠깐만. 엄마 엄마 그 보내줬어. 세통 왔습니다. 세 통. 네자 아유 또 뭔가 이게 발매되니까 신기하기 하네요. 항상 이게 있어요. 준비 학 할 때는 잘 모르지만 막상 이 준비하던 곡이 발매가 되면 또 발음이 나거든요. 아, 네, 네, 네. 우리가 또 오랜만에 해서 되게 뭐라 해야지, 좀 뭔가 되게 예전 생각이 난다고 해요. 그렇죠. 아, 공개되기 전에, 아 드디어 공개됩니다. 싱글 컷 이렇게 하나만 공개된 거는 거의 아 처음이에요. 어, 리믹스 해. 제외하고는 해.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 그러니까. 그렇죠. 와, 남준. 남준 머리 찰떡이라고. 와, 찰. 남준이. 세림 아, 좋아하세요. <웃음> 찰떡인데 왜 때립니까? 찰떡하면 뭔가 때리고 싶은 거. 나도 일어나. 자, 와. 아. 자, 난 이제. 거 유치만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하이 60. 사실 사실 뭐. 제일 기분 좋은 거 우리 아미 여러분들까요? 그렇죠? 예. 아, 이게 그러니 이게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음. 이, 어떻게 보면 깜짝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햅. 석진 오빠? 아, 네. 감사합니 그래도 좋아하시는 거같죠 네, 네. 신나잖아요. 진짜 오빠 나도 재밌게 준비했는데 다 좋아서 댓글이 되어있습니다 댓글에웃 낀게 있었어요 뭐야? 오빠 나 주꺼 <웃음> <웃음> 자 오죽 okay. 네. 남준아 뭐 봐라 어. 눈치껏 민트로 잘하자 민트 조건은 싫지만 <목> 아, 아, 민트로 잘하 머리카락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 좀 불안할 것같은데 여기 이거 네. 머리색깔 진짜 신기하긴 해 탈색 5번, 왼색 머리가 너무 아파 저 색깔 해봤잖아 아 아파 아파 뒤에 해봤잖아 진짜 아파 남준이 색이 되게 잘 나와 얘는 항상 잘나오더라 마티가 예. 네. 약간 하고... 피부도 그렇고 무적의 <웃음> 피부예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저것도 <웃음> 탈색할 때까지 괜찮다. 근데 염색약 딱 <웃음> 바르면 아, 그 때, 어 두피 막. 여러분 그래도 소소하게 이런. 그렇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도 많이 썼습니다. 다이다 많이 먹 빠지지가 않네요. 네, 그 친구 또 왔네요.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닥터리도 아니고. USB, 허브, 슬림프, BDS, 허브, 슬림프가 뭐예요? 우리 그... 그 정도 막집어넣거 있잖아. 너무 잘했대. 너무 잘했대. 순간에 110만명이 남았어요. 아, 진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세요. 자, 저희 뮤직비디오가 더 나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아, 네, 네. 아, 그래도 딱 팬분이 올려주셨어요. 뮤직비디오 나온 평감이 어떤? 아, 음, 자, 어떤 어, 아직 아직 아직 완성본을 안 봤어요 일부러. 아, 저도 아직 안 아, 봤어요. 아직 아, 안안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게 있기 아, 아, 때문이죠. 그죠, 아, 보지 말라 그랬잖아, 그랬잖아 우리가. 네. 네. 예, 자 예, 예, 한번 예. 보면서 리액션을 해보면 예. 어떨까요? 아, 아 좋죠 아, 처음 보는 것처럼 아 근데 네. 그 실시간 으로 하는 거 <웃음> 처음, 처음 아니야? <웃음> 제가 일안 봤어요 우리가 막 수정할 때까지만 해도 막 보다가 최종본을 안 봤는데 저는 안 봤어요 아, 어, 잘... 저도 안 봤어요 최종본은 봐야 돼요 한번 보면 어떨까요? 아 렛츠는 길이 타시죠 렛츠는 길이 죠 근데 이번에 또아 이번에 또 이제 우리 일정표 에보면 아시겠지만 이비디오 끝이 아니라서 아, 아 되게 아, 재밌을 거예요 아 나옵니다 아 비프트 로고 아 이거 아 노래 따토토자 볼까요? 또 입고 우잉. 바이. 사. 저것도 언젠가 바뀌 날이 올까? <목> 아니. 아인데 그때 날...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거의 야외 아니야 이거. 시지안 시지안이에요. 제 프로모션. 아, <웃음> 밖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시지인 거진 너무 신기해. 아, 아, 아, 아, 지민이 어, 이, 이 장면이 지, 굉장히 어색했다고 어디. 지민이 저, 같은 기억이 안나는데 다시 찍고 싶었어. 아, 정국이 우유 <웃음> 좋아하세요? 우유 한 잔. 우유 진짜 좋아하죠. 아, 아 우유 땅내요. 아, 아, 아, 섹시해. 정국이가 초반에 진짜 너무 잘했어. 정국이가 완전. 어, 음. 이 완전 아메리칸이잖아, 정국이 네. 완전. 뒤에 이제 포스터를 보시면. 다 아, 이제 6 0 년, 7 0 년대, 8 0 년대. 데이비 보이, 에이스페슬리 마이클 잭슨, 잭슨. 야지 많이 이번에 촬영 기법이 신기한 게 카메라 고정을 시켜놓고 네. 우리가 좀 약간 재 이제 하는 것들이 많아. 옛날 느낌 나게. 맞네. 맞아, 맞아, 네. 약간 좀. 제이. 이번 에이이리 없었어요. 그치 그치 그치 신벌이 없었어요. 호이 이 진짜 잘생기게 나. 그쵸? 아, 아, 좋아. 안경 좀잘어울리더라우 야. 저 뒤에 시게 신기. 와저차 진짜 한 대도 없었어. <웃음> 이게 이게 너무 미디안 <웃음> 그, 그 영화. 네. <웃음> 이거 이거 더빙하면 되게 웃기겠다. 예이런거하아하아 빡. 어우 야. 어 더덕 가게 저게나네아어 잘생겼어. 아, 차기 보이 좀 특이하다. <웃음> 다리. 특이해요. <웃음> <웃음> <다리해요. 웃음> 아 되게 좀 뭔가 깔끔하고. 이거 잘안맞 약간 아, 이렇게 좀 담백하고 좋은 거같아요저 아, 담백하고 좋은 거같아 음, 너무 아름 터진 아, 것보다 자, 윤기 형이 받아줍니다 아, 윤기 어. 아, 형이 키을 진짜 열심히 더라고 맞아 아. 와, <웃음> 와막 카메라 막까버렸 빨라하면 아, 아, 차 줘야지 난형 그전 것이 좋았어요 우, 어색하게 웃는 거 아, 귀여웠는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나, 내가 보기엔 너무 어색하더라고 응, 아니에요, 그거? 아이. 아, 정국 아, 정국 아, 아, 아 정국 너무 때마침 저때 비행기가 날아갔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딱! 딱! 돌렸어요 네. 비행기가. 아, 이때 날씨 굉장히 좋았죠. 아, 지금 뮤비 때마다 춤더잘출수 있는데. 아, 씨. 아, 저 밑에, 위에 구름 벗을 때 날씨... 아, 이런 프리한 장면들이죠. 이거 진짜이 다자자 어, 우리가 즉흥적으로 다야뭐해 볼까? 뭐해 볼까? 이러다가. 아, 네, 남준이랑 저 네. 빼놓고 남겨 두고. 그렇지. 너무 했어. 아 자기들끼리 매수 좀 그랬어요? 아 미안했어. 아또 이게 제가 또 즉흥해서 또 만들었던 춤 아닌가 해요. 아이 커진 되게 좋아. 어떤 장면가 되게 좋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 아 예스. 아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아 갑자기 청순 아, 아련 아왔하늘로 올라갔어요 지민 씨승했어요 지금 되게 아련해 승천했어요 갑자기 나보면서운난전 돌아가는 <웃음> 게 갑자기 다일부러어 <웃음> 갑자기 엎여버리죠 남 갑자기 청춘 물이야어토 아, 날씨 좋네요 테라토비 테라토비 와 뒤에 저거 실제로 이제 아에서 심어가지고 턱주름 하려고 했었죠 하려고 했었죠 잘안 됐어 네 라이아 다시 겠다 추마 잘잘할수 있는데 어 아, 뭐야 뭐, 뭐, 이거 뭐야 뭐야 이 어려 어려보기도 데아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가형형 이거를 한한 30번을 찍었어요. 아 맞아요, 제가, 제가 30번 원래 찍... 저 안경 던져주고 받는 거였잖아아담백 어, 여러, 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저거는. 전 저거 좀좋아요 네. 저거는 아 어, 약간 담백하고 좋아요, 보다나고. 네. <웃음> 왜요? 왜 왜? 네? 저거는. 네. 약간, 개인적으로, 복고 네. 때할줄 알았는데. 아, 이 엔딩컷을 되게 많이 찍었었으니까. 그렇지, 엔딩컷이 많았지. 아, 아, 뭐, 모든 되게, 세트, 되게 세트 촬영에서 다저 엔딩컷을 다, 엔딩 다 찍었었어. 뭐또 나올 수도 뭐, 있어요? 복고 엔딩컷이 혹시. 뭐, 그렇죠. 난 어, 어, 나올 수도 있잖아 뭐 제가 핸드폰 영상 찍었으니까, 언 제가 아.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컨텐츠 많잖아요, 지금. 자, 저 뮤직비디오 에피소드들이 혹시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에피소드라. 뮤직비디오. 엄 뮤직비디오 에피소드 하면 계속. 그때 촬영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나나나나나나나에 나나나 이거 나나나 거 그때 난 너무 스ó, 소, 그리고 우리 그거 두, 두 <Mist> 번밖에 안 찍었어요. 맞아 요그두번좀좀 아, 하는데. <시 subway> 근데 진짜 엄청 이끌어왔어요그거 그리고 저희가 뮤비 촬영 하면서 한 번도 현장에서 반응이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근데 그거 보고 오월오 예, 찬찬. 스태프분들이 참오 기분 좋지. 그때 장마 완전 장마철이었어서 맞아 맞아 비가 가안 그쳐가지고 그아 맞아 맞좀와막 응. 에어컨도 고장 났어가지고 저게 진짜 맑아 보인다 날씨가 네. 그러니까. 지지가지가 아, 나 일단 찍으면서 좀 반신반의 네. 했어 솔직히 이게, 이게 될까? 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거기다 세트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크로마키가 네. 많다 보니까 이게 가능 생각을 네. 했는데 막상 경험을 네. 네. 네. 나오니까 되게 신기하네 아, 진짜 아, 프레임이 돼. 돼. 진짜 어잘 나온 거 같아 맞아 맞아 이게 펄리우드식이제 네. 어, 펄리우드식 여러 번볼수 있을 것 같아 뮤비를 그리고 그 디스코 또 세트장도 있었잖아요 사실 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디스코 세대가 아니니까. 맞아우리이 아니, 아,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하기도 아니, 해서. 부모님 세대지. 네, 뭐. 그렇죠. 디스코라는 게 제가 그 디스코 감성을 좀 알아보려고 에, 그, 에. 그 옛날에 뭐. 디스코 레트로 에. 그 롤러장 그런 거. 아, 롤러장. 그런 거 영상 아니롤 로라장이라고 해요. 로라장. 라장롤라장아 로라장이라고 해라테 약간 약간 영상 보고 해외 스타들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런 거기에서 약간. 음, 아, 아 저는 약간 옷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뭔가 디스코 이런 옷 옷을 한번 뭔가 입어볼 수 있어서 하면서 신나고 재밌지 않아요 현장 분위기가 아, 너무 좋았어 네. 그렇죠 아, 네. 네. 나 그, 그거 깼잖아요 네. 그 조명 하나 떼가지고 아, 실수 맞아요. 아, 아 맞아요 그 디스코기 디스코. 안에서 네. 네. 그렇지 죄송합니다 늘 저만 깨는 건 아니에요 얘도 깨요 뽀 했네. 그또 뭐, 웃긴 게그 정국이 앉기 전에 어 거기야 그 위험해 앉으시면 안될 거야. 아 버섯 이런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어, <웃음> 어 다칩니다. 어, 뭐있었나뭐 있나? 아 근데 우리가 어, 어, 어. 촬영을 좀 길게 했는데 오래 예못 이제 예, 못안안 못안 나간 장면들은 또 이제 맞지? 뭐 많이 나갈 테니까 뭐, 네. 기대 많이 해줘. 또그뭐 그뭐 프리 스타꾸할 때마다 무슨 그 프리스타시켜가지고 아 맞아 맞아. 아, 그런 맞아 맞아. 그런 거더 어려워. 사실 정국이 제일 어려워 있어. 아 아니에요 아는 형이 제일 싫어요아니 아, 너무 아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진심을 달리시라고 아나이 어. 시간이 너무 싫다 그럼 저저 예상 외로 예상 외로 제가 먼저 시작해서 제가 제일 빨리 끝냈죠 매도 아, 먼저 하는 게 낫다고 보카스로 네. 나누고 아, 아, 아, <웃음> 들고 갈 수, 록부담감이 커지고. 남준형이 제일 잘. 저런 거 빨리 해야 돼. 우리 우리 코멘터리 한번 해볼까요? 멈추면서? 우리 코멘터리 한거 아니에요? 처음 장면. 보면서요? 네, 장면 장면 설명 없이. 아이 부분에 뭐가 있어? 었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좋지 않을까? 그렇죠,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찍은 당사자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고바들 건강 조심해요. 자, 처음에 해봅시다. 아, 이 부분 아, 이 장면, 아, 굉장히 유서깊은 장면. 여기에 멈출게요. 벌써 이게 나온지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아, 아, 지금 이, 로, 이 로고가 비키트라는 로고가 음. 아, 이 회사가 성장하다는 거예 아. 네. 아, 되게 번호가 되게 대단한 회사예요. 그 작았던 회사가 응, 그러니까 이거를 성장을 고가다 만드고 싶은데요. 처음에 저거 했을 때 사람들이 지금 뭘뭘 주런 뭘 거하다고는거 무슨 <웃음> 아이 장면은 뭐예 네, 좋은 장면이에요. 어. 잠깐만요. s t 어. 남준이 형 선글라스 왜 저렇게 썼어요? 아 거울로 쓸 거랬는데 컷코베인 선글라스 감사합니다. 뭐 있었어요? 아, 오케이. 네. 저 의상 이쁘던데 그래도 귀여웠어. 아, 테라토미아. 어, 어. 전 다시 할수 있냐? 아 에피소드. 아, 아 근데 그 주에 쭉... 그 사실 이게 아, 이게 이면빵한 이유가 있어. 요왜 <웃음> 저런 표정이아 이거 빵한 이유는 감독님이 한번 근데 이걸 냈구나. 아, 아 왜? 아 뭐였지? 원래 앞에 나와서 그냥 한번 웃고 이렇게 해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나와서 민망해서? 이렇게 음. 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그냥 이런 거 했었는데 빵까지 해달라고 하시는 아,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근데 어디요 결과물 나왔는데 사실 이게 제가 왼쪽 얼굴을 좋아해요 아, 아, 오른쪽 얼굴로 하니까 콧구멍이 자꾸 버리는 아, 거예요 <웃음> 콧구멍밖에 안보여데 근데 이거 우리 무슨 장면 보이는지 보이나? 사람들한테? 뭐 언젠가 안,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안보이구나아 네. 이제 뭐 얘기를 해주는 건 나중에 거, 이제 이 합성으로 밑에 딱새로아 그 아, 그 네. 아, 네. 세트로 네. 지금 지민이가 총빵 그 장면이에요 네.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니까 안보이죠아나 잘생겼는데 왜요 이제 소리 멈추는, 멈추는, 멈추는 부분에서 이제 그쵸? 아 소리 소리 세트장 아, 저 우유 맛있었나요? 아,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맛있었어요? 아, 우유 맛있었어요 이유맛있 들어올 것 같아요? 아나 우유 먹지 마 왜 몰라요? 장기조업 같습니다. 나의 장기조업은 나의 장기조업은? 나의 장기 맞다, 나야 나야 나야. 나야. <웃음> 이때 진짜 힘들었죠? 지금? 그러니까. 정우제 재촬영도 할거그랬잖아 아, 아, 이게, 네. 이게 다제촬영한 거예요? 네. 네. 네. 여기 스탑해주세요. 이때 혼자 촬영하는데 네. 네. 네. 네. 형들 생각나세요? 안났어요아 형들 생각... 형들 생각나세안 나세요? 스탑을... 어 굉장히... 딱 생각났나? 나 물어보고 싶은 얼굴이었어. 정우가 혼자 있으면 잘 못해. 예, <웃음> 네, 제가 약간 그, 멍석가를 좀 못한 스타일인데, 오늘 이번에 카메라 고정시키고 이제 혼자서 이제 해나가는 장면이잖아요. 예, 네, 여러분 생각나세요? 네, 맞아요. 이제 좀 힘들어서 아침에 있는 촬영을 이제 맨 마지막, 맨 뒤로 이제 <웃음> 옮겨가지고, 촬영했죠. 진짜 웃겼어, 아침에. 제일 처음 안하고 제일 늦게 퇴근했어요. 아침에 갔는데 아무것도 찍은 게 없대. <웃음> 그러니까, 왜안 들어가요. 그래서 심각해가지고. 뮤비 첫날이었잖아 첫날. 왜 아무것도 안 찍었어요? <웃음> 좀, 좀 힘들어가지고. 아, 컨디션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네. 약간 그 느낌이 안좋아어 지금 되게 좋아 보이네요, 지금 얼굴. 지금. 아, 제가... 진짜. 근데 저녁. 저녁때죠 저녁. 아, 아, 아. 제색 어, 삽살기야. <웃음> 아아 이때 이게 멋있었어요. 좋아. 아까. 여기 아 넘어가는 게 좋아. 이때 많이 아팠어요. 슬랜지션이... 딱... 이때 많이 아팠어요.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어... 아니, 아니. 어, 아, 아, 아, 아, 아, 좋아. 아, 좋아. 이거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 좋아.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아, 이게 스톱하는 장면들이 아, 되게 좋아요. 자 이게 작아. 할 때마다 콧구멍 자꾸 보이네 아, 콧구멍은 당연히 존재해야죠. 콧구멍 없으면 숨을 쉬어서 죽어요. 입을 쉬면 돼. 아, 그러네. 콧구멍까지 사랑해주세요. 너무 아끼는 것 같은데 오 이상하네, 오, 아, 이상하네. 아, 여기 도넛가게 아닌데아 되게 도마 맛있었어요? 아 향이 좋더라고 쌈해주세요 좀왜 이렇게 아닌데? 그렇게 하세요 허비 형! 허비 형! 선글 너무 잘 어울려 아, 허비, 허비 아, 이때 뭐 보고 <웃음> 있었어요? 저요? 그러게 저 바깥에 그 감독님 스태프 들고 아 <웃음> 이때 이때 제가 앞에 지나가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앞 지나갔었어요? 앞에서 여 오세요? 무슨... 저기 아, 뒤에 메뉴판 그네 번째 거 무슨 메뉴예요? 오, 저기에 진짜 실제 도넛들이 있었었어요. 아 맞아요. 잠시요 재생해 주세요. 퀴즈야? 사실 이 컷을 좀고 또. 아, 이거 많이 또 말, 많이 <웃음> 이게 너무 <가만히 웃음> 개취미 같았어 이아 아, 이거 뭐, 뭐 어쩌는 거이가지고 아, 씨. <웃음> 그냥 네? 빡요지저이맞 아 나도, 나도 어, 이거 좋아 이게 뭐지 드론으로 찍은 건가 아니이 집이 집이로 아 드론으로 그래. 뺀 거구나 저 저기 밖에 차가 반짝 나 진짜 해가 에해나 진짜 많이 찍었더 아, 여기서 아 있어. 그래요 별로 안안 나왔는데 아수경이잘 나왔어 이번에 수광 죽을 해주세요스타를 잘하더라고 수광이 아니 추는데 계속 나와 치열이 아, 그래. 되게 오르다 아, 그러니까. 형 아, 교정 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잠이 섰어요? 윈니 는안한 윈니, 거예요, 윈니는. 윈니는. 윈니는 이제 분위기. 혹시 지금 이 아니면... 귀걸이 기본랑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대치사 아, 때 똑같은 아. 귀걸이. 네, 아. 똑같은 아. 어, 그래. 지금. 평 평소와 다르게 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요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 신기하게 나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표정이. 그럼 안 순진하다는 거예요? 네. 많은 걸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피어 피어. 피가 피가. 아,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자 이거 코멘터리 시비 토리 아니에요? 코멘터리 시비 토리. 눈이 눈이 너무 예뻐요. 오케이. 요 승룡 심해요 아 박수 착착 아, 아, 아, 지민 씨 스톱, 어. 톱 아, 잠아 잠깐, 스톱! 스톱에서고마요내 몸에서 아무도 스톱을 안 했어요 지민 씨, 기 어디예요? 스톱! 여기는 촬영입니다 아, 아 어, 이거 안, 안, 안 된다 아, 이안무 나와요 어저 비행기 날아가요 옷들이 <웃음> 진짜 진짜 진짜 멋있고 진짜 옛날 사람들이 아니 근데 저거 신상이에요? 아, 아, 아왜 그래? 컬렉션이에요. 아 그거. 요새 스타일 중에 아, 저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저 그, 그, 아, 뭐야? 후머시기 그 컬렉션. 이에요 네, 네. 저거 뭘 나타내는 거예요? <렉션>. 와 진짜 저렇게 서있으라고 진영 레트로가 나타내. 아 이거 아, 예. 가방이 있었으면 그 자세를 잡고 이렇게 세워줬어요. 이거 어. 제가 그 봤는데 이제 지민이랑 저랑 이제 촬영 끝나고 이제 퇴근하는데 진영. 이, 딱이아 맞아 제가 전 포즈를 만들어 주고거어요 아, 네. 누가 이렇게 막 잡아 자세 잡아주고 갔어요. 아, 어쩐지 누가 가... 아니야제가해요 아, 각이 아, 이삭지가 않아요, 아, 형님. 아, 아, 어전지 각이 아, 댄스라인까저 저도 의상 처음 봤을 때 아, 아, 구제에서 털어온 건가요? 저도 저도 다컬다 컬렉션이더라고. 신기하가 유행이 그런 건가 그런가 Let's go. 어요신무어 어디서 배웠어요? 아 지민 씨한테 배웠어요. 그사안 했잖아요. l e t 좀 하는데? 너무 잘한 것 같은데? Oh, yeah. o oh, oh, oh, oh, oh, oh. oh, yeah. 아, 이거 나왔네 이거. 네, 네. 아, 여기가. 머라장 하네, 머라장. 제가 조 명을 부신 것. 같은데? 지금 머리가 너무 귀여운데요? 어, 어, 앞머리 많이 말하는데 아, 어, 어, 너무 길었어. 아, 귀엽죠? <웃음> 아, 이것도 태형이가 큰적으로또 땄어요. 어, 예, 어 이거 잠깐만요. 맞아, 아, 이 다음에, 이 다음 장면에. 응. 아, 아, 이거 같아요. 역시. Stop! 아, 야, 이거 이거 두발광 그거 아니야두발이구 틀어주세요. 오, 맞아. 뭐 오케이, 틀어주세요. s 아, 이거 어. 아닌데? 틀어주세요! 어. o 아 s 어 o 어주세요 p 아 t o p 자기 o p Stop! s 드디어 만족스럽군요! 아주 s t 요자 Stop! s 네번 만에 걸렸어요 어 솔직 s 솔직히, 솔직히. 너무 네, 아껴요 네. 지민이 말 무시하셔도 돼요. 어, <웃음> 지민이 스탑. 이제 권한없어요. 인당 썼어. 세 번씩 기회를 다 썼습니다. 써요. 오케이, 인당 세 번씩 이제. 어. 갑자기 전사된거 같아. 목소리. 마지막에, 마지막에 한고 스톱! 아, 그만해. 저 눈이 너무 웃겨요. 아스톱가지 아, 네. 아, 마세요. 어. 아니 왜 저렇게 쳐다봤어. 그냥 때가 세. <웃음> 어피아, 어피아. 아, 잠깐만, 이것도 시킨 거예요, 어필인 거 아, 지민이 원래 잘하는 거요 네. 저희 다 그냥 리스뭐 즉흥적으로 뭐, 뭐, 하신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어? 어, 즐거운 노래요 음, 뭐, 지금 뭐야, 뭐야?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웃음> 지민 스탑. 어. 지영. 지영. 우리 펑크한 거예요? 우리, 우리 스탑 기회 없기로 하지 않 지영, 나인요 나이 때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 이게 좀 깜찍함이 있어야 돼. 원래 사람이 사람 당연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우리 마태 형이 나올 수 있는 에. 표정이 아니 저게 아닌. 무슨 발음이 나오기 위한 입모양이죠? 저기 저 뒤에 멤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뒤에 뒤에 얼굴 뭉개진 사람 뒤에 네. 네. 그 <웃음> 네. 저거 윤경 아니야? 난것 같은데? 나 지민인 것 같아. 지민. 지민이다. 아 이거 뒤에 멤버들 보면 재미도 있네. 아, 이건멋있어 아, 저희 공개 아니야. 내 머리랑 몸이랑 비율 1대1로 나온대. 다행히 아, 그거 그 안, 그안 나갔더라. 그게 되게 웃겼네. 아, 그거 제 풀려야 돼. 그거 우리. 올렸냐? 우리 한 명씩 한명시 하는 거? 이제 올려야죠. 오늘 공개됐어요. 아, 아한 명씩 하는 어, 게 뭐야? 그게 네, 뭐죠? 뭐한 명씩 딱. 딱. 딱. 딱. 딱. 아, 아그 감독님이. 그거 직접 나간 거아니 직접, 아, 직접 어. 찍어주셨잖아. 근데 네. 이제 나왔죠. 저희가 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또. 아. 똑같으면 은 가냐? 아 근데 아이 그 아이 찢어 나간 거는 약간, 약간 주발 한번 끊겼어요. 로 이렇게 한번딱히아 하네. 아. 이거 도미노로 하는 거안 나와요. 제가 올려주저올서 끝났나요? 아니요. 노래 씌워서 아. 아, 아. 일주일 동안 안 와서 오늘 너무 많이 나가어아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좀 나와 줘요. 그래. 우리 그래. 아미 여러분들 바로 같이 그세요 아니 잠깐만. 오늘 셀카도 사실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안 올리겠습니다. 자, 아미 여러분. 아미 여러분들. 자, 멤버 여러분 각자 베스트컷을 뽑아 주시죠. 베스트컷이요. 저는 저는 솔직히 정국이가 이번에 첫 장면이 좀 약간 어, 200개 아, 있었어요 좀 되게, 아, 200m 200m 있었어요. 되게 아, 네. 다시 어. 찍은 보람이 있지 않나요? 좋아 보게 되셔야겠습이게 퇴근한 보람이 있죠 퇴근. 네. 베스트 장면 어, 아, 베스트 저는 장면 그런 거 같아요 그그 뭐냐 그그 뻥뻥뻥뻥하고 폭주 터지는 거 폭주 가는거 그냥 맞아.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마지막 장면 그 CG 감성이 있어 저는 뭐프리스타 하는 장면? 그런 장면데 사실 b b 에서 흔히 보진 못했던 그림이야. 우리 뮤비에서. 아,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 맞아 저는 다 좋았어요. 사실 이제 그뭐 이게 댄스가 가미된 뮤직비디오 하면 이제 대충 그럼 끄도 있잖아요. 멀리서. 아, 자, 아, 사람. 자, 들고 돌아다니고 딱 맞았어요. 딱 맞았어요. 딱맞어요 그런 거없어전다좋았던거 같아요. 희망했던 거 같아요. <웃음> 그니까 아, 눈까지 됐다가 네. 저밖으로 그리고 박가자 이제 박가자 이제 탁 타이트한 네. 이제 얼굴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어, 이번에 좀신 신선하게 좀좀 볼거리가 많지 않아? 예 재밌었어요 저희는 즐겁게 찍은 딱 촬영 같아 다 베스트였던 걸로 음. 다 베스트였던 걸로. 아이 그 이제 우리 또 이제 일정표 보면 비사이드 이런 것도 나가니까 네. 그렇죠. 비사이드가 우리가 봤잖아요. 네. 아기다좋습어다 네.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웃겨. 어 재밌더라고 진짜. 아 기대될 도것 같아. 요 포인트 하나가 여러 가지로 어. 웃긴 네. 포인트들이 많은 네. 거예요자 그럼 아 네. 나중에 아, 나중에 방탄밤으로 아, 썸네일 같이 아, 아, 아, 이었다가 아. 찍었구나. 네. 뭐뭐아 아, 이거. 네. 우리 비사이드가 언제 아. 언제 나가지 는 아시는 분? 사이드가 한 사이드. 4, 5일 이는 거예요. 25일. 25일 나갑니다. 어, 25일, 어, 25일 어, 그러니까 지금 21일이니까 20, 20일. 이제 4일인데, 근데 아, 개인적으로 비사이드, 그, 진짜 이본뮤비만큼좋아하더라요 이, 이 어, 아, 음. 아, 진짜 재밌어요. 자, 나왔다. 어제 모니터 하나 보내줬잖아요. 맞아, 맞아. 안 봤죠? 아, 봤죠? 나오면 보는 게 좋죠? 네. 네 자. 모니터. 여러분 아까부터 한 수절 불러달라고 하는데 혹시 한 수절 부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너빈 머먼까지 부르 갑니다. 하나, 둘, 셋. Let i m a b a s s m b a s s m a 자, 뒤에. 스웨덴스터 예, t h 리니진영진영문어카 한번 보여시면안 되네, 안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진이 잘하던데, 근데? 세요있습니서진영 그래, 어, 어. 여기 왼쪽에서 <웃음> 오른쪽으로 싹지나다주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카메라 밖으로 나갔다가 오케이. 문워 하면서 싹. 이게문워크 미동이 있어야돼 뭐? 아, 이렇게 하면 안 아, 양말 때 미끄러워가지고.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띵, 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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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으로 어, 물고, 어릴 때문어고 강좌 좀 봤는데 난 앞으로 뭐가 아, 어렸을 때다한 번씩 해봤던 거 아니니까. 근데 유명한 거 있다고 이거. 야, 그너 강좌 그런... 있었다고. <웃음> 야 오케이 자 앉으세요. 오케어오 방금 때렸어. 아 지민이 어, 아, 엉덩이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네요. 예 <웃음> 네, <웃음> 네, 여러분 들이 노래 언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아드라이브할 때. <웃음> 아, 드라이버 할때출분길 뭐 근데 뭐이 노래는 어, 언제 들어? 약간 기분 좀 업하고 싶을 때 들어. 그이 노래는 샤워할 때 들으면 좋아요. 서. 서. 이 노래는 자장가로 들으면 좋아요. 뭐? 아, 아. 아, 아. 기가 막히지. 뭐, 저저 어, 운동할 때 들어도 좋아. 벌아 템포감이 좋아가지고 이뭐뭐 어. 뭐, 뭐 걸을 때, 산책할 런닝 할 때, 예. 뭐 예. 뭐 런닝할 때. 저는 이제 자고 일어나서 커튼 딱칠 때부터 이제. 근데 우유 한잔 마시면서 순성한 하면서 비비를 재생을 딱 하면 음악이 동시에 나오게. 아니, 가, 가끔 진짜 자. 자. 게아 가끔 그런 거 있잖아. 뮤직 어떤 음악 딱 들으면 되게 내가 뮤직비디오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거아감정이이 아, 되잖아요. 아, 어, 저 버스 정류장에서 그거 많이 했어. 아안 좋아. 아 맞아 맞아 이어 이어폰 꽂고 다른 사람 모른데 괜히 혼자 턴 해보고. 네 아그러시나 저는 버스 타고 가면서 창밖꾸러나나나나 버스 타고 가면서 어릴 때 내가 보이네요. 홍차사. 윤관 씨. 머리 속으로. 잠토령상승복 있죠. 여태 상승곡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었어.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주민 씨. 남준 오빠 머리 그만 얘기할게요. 블루베리 같아서 먹고 싶대요. 아 비타민 A가 많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들릴게 따고 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부담 볼게요. 예 보세요. 하트 좀 해주고. 여러분, 벌써 450만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 제가 분제분가가가마아라 아, 진짜, 건... 진짜, 진짜 이번 컴백 그래. 대박이래요. 내 어, 심장이 진짜 다이너마이트처럼 진짜. 터졌어. 어안 음,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네, 위험한데. 지민 씨 그래. 머리가 제 얼굴을 정확히 가린 것 같습니다만. 심장이 두 개인가요? 뭐? 두 개의 심장. 내가 <웃음> 네. <웃음> 다다 사랑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음. 올려주셔서. 네. 그렇죠. 뒤에 한번 태호가 한거더 해야 할것 같아. 요 그거랑 이모티콘 이거 웃는 거. 자 뒤쪽도 하면 되는데. 읽어보자면 드럼 호스턱 있고요. 메리미 있고요. 나의 부모님은 <몬> 다이너마이트 뮤비를 위해 아침에 나를 깨웁니다. 하트하트 있고요. Wow. 와. 와, 부모님 효도. 홍할탄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 에요 있고요. 홍할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이 오이 있고요. 그럼 분수 폭죽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 아, 아, 아, 생각합니다. 폭죽, 복죽, 폭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네. 올라가는데요. 홍월타. 이 한자 한번읽어주겠어요어네마음을로 <웃음> 읽었다 석진 오빠 머리 잘 어울려 다들 따지... 네네왜제 <웃음> 네. 네. 네. 마음 훔쳐가요? 호석 오빠 그럼 제가 넘어갈 줄 아나요? 이미 빠져들었는데요 아... 뭐 네. 아, 아, 아, 아, 아. 당신은 대도 사실 <웃음> 네.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죠 호석이 네. 형한테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다는 아, 말이죠 네자 아, 네. 아, 어떻게... 정상 한번 읽어보시죠 해. 자 정상 씨뭐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요? 메리 미 플리즈가 참 많네요 메리 미 m a r r y me. I a n t y o e l l you. 까 can't tell you. I can't t e l I l o u e you. I c o u I l o u e you. e 남준 오빠 머리 시경씨가 알람이 전화왔어.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머리 진짜. 머리 엄청 튼다. 나 옛날에 이 색깔 사진이야. 윙크 한번하요 땡? 아, 근데 나는 지금 지금 여기 여기 머리 색깔이 되게 좋아. 되게. 응. 네, 빠지면 약간 응, 빠지 양야진 색깔 로나 약간 이게 어 아니야. 어, 뭐아 원래 뭐 하는 좋아해. I l o v 야 이거 약간 이거 좀 말실이 아니. 전에 댓글 읽게 시켜도 성격세가 다리 미안. 미안. 얘 혼자 읽고 있는데 우리 다머리 정신 하나만 읽어 주세요. 어. 미미 오케이. 미안. 미안 자, 우리 소감, 마지막으로 네. 한 번씩 읽어봅시다. 아, 우리 뭐, 여태까지 이제 브이라이브, 네. 컴백 브이라이브랑 좀 다르잖아요. 네. 사실 컴백 브이라이브 했으면 약간 좀각 잡고. 그쵸. 렇게 그, 게임도 네. 하고. 그쵸.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오늘은 너무 많이 뭐가 나가다 보니까. 엄청. 네, 이렇게 되게, 네, 되게 소소하게. 네, 소소하게 했는데, 소감 한 마디씩 겪보는데 소감은 좀 이거 가까이서.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원래 그. 태양이부터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 브이, 어, 저 뭐야. 미션이 빌보드 미션이 갔을 때처럼 소감 이렇게 해서. 오케이, 네. Yeah. 누가 나를 막아도 네. 아, 아 이바이트 그. 어, 컴백 소감이좀이좀 네, 아미 여러분. 어.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랑 빨리 이렇게 이제 뭐라도 추억이라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 도중에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어. 그래도 이게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저희의 앨범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정말 많이 들어간 그런 곡이나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고 지금 이 음악으로 기다리면서 많이 행복해 주셔요 감사합니다 굿마 우리 갑자기 나와 굿마 뭐야 나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응, 뒤에 나와셔야지네아네 아! 네, 다이너마이트 네 <웃음> 다이너마이트 되게 이게 저희가 이제 온 이후로 오랜만에 이제 신곡 발표한 것 같은데 어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도 되게 열심히 했고 또결과물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가지고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일단 아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네 너무 즐겁고요 또 어, 아무래도 요즘 뭐 이, 이 힘든 상황의 연속이지만 어, 저희들이 이게한 가지 이렇게 힘이 되어드렸다는 라 생각에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어, 앞으로 공개될 게 되게 많으니까 천천히 이제 여러분들 즐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윤규 오빠 이 해달래요 이 친구들 <웃음> <웃음> 아, 진짜 고르다 네? 고르지 범치네 아. <웃음> 오, 어, 나왜 이렇게 빨개 목이? 형, 네? 어, 빨게 나가는게 아니에요. 형이 빨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어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들. 저희가 다이너마이트로 컴백을 했습니다. 와, 저희 어 저희도 이 음악을 그뭐 녹음을 하고 하면서 어 되게 신나 가지고 아미 여러분들과 어, 즐거운 분위기에 어, 이렇게 좀 신나고 지금 분위기에 좀 활기찬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저희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어, 네, 이 노래 들으면서 힘차게 활기차게 네, 생활하십시오. 파이팅. 다음 지민 씨. 지민 씨. 잠만. 잠만. 아, 전 멤버들이 다 보이게. 멤버들. 네. 네. 화면 보지 말자. 네, 900. 여러분 아 어, 이렇게 드디어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좋은데 다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아, 어, 사실, 이제, 저희가 참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 이제는, 어, 사실. 미안합니다 아니, 계속 하세요. 저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이 다른 세상, 아, 여기. 장전 쳐가지고. 어, 네. 어, 이제는, <웃음> 더 이상, 이제, 막 힘들다는 얘기를 안, 안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도 됐으면 좋겠어서 이번 노래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내기로 결정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나담이 씨. 네. 여러분, 아, 정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컴백을 하네요. 사실 못할 줄 알았는데. 아이 이왜왜안 없어질까요 여드름이? 네. 갑자기 여드름 얘기가 얼굴 보면 시간이 아니거든요. 연주도 추천합니다. 예. 수사, 아, 네. 오늘 상태 안 좋네요. 짜드려요? 네. 아 아무튼 컴백해서 너무 다행이고 또 사실은 이제 다이너마이트로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네. 다음엔 이제 그새 앨범 어쩌라고? 새 앨범이 나옵니다. 새 앨범도 열심히 준비하고 방금까지 녹음을 하거든요새 앨범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이너마이트 퍼포먼스 열심히 한번 째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째기로 제호 제호 보여줘 너아 제호 씨 여드름 안 났어요? 소감을. 저요? 어안 어, 되겠네요. 네네 네. 너무 가까이하면 안 되겠어요. 아 이거 화질이 너무 좋아. 어 화질 진짜 좋아. 아, 왜 이렇게 좋아? 어, 너무 지나쳐. 시대가 네 참... 시리즈 너무 너무 좋네 봐. 네 여러분들. 아 어, 다이너마이트 <웃음> 진짜 나왔네요. 예. 네. 가로보는. 준비할 때는. <웃음> 사실, <웃음> 어, 잘 몰랐는데, 막상 어, 나오니까, 어. 어, 되게, 뿌듯하고, 오, 어, 뭔가, 희열도 있고, 어, 되게 좋, 좋습니다. 네. 여튼, 어, 여러분들에게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곡이. 신, 어, 뭐, 왜, 왜 저러는 거야, 이제? 아, 예. 네. 어, 뭔가, 에너지도 되고, 여러분들의, 어, 음, 뭔가, 희망이죠, 희망. 네. 한명 더, 이만큼 한 쩍. 좋은 그런 <목소리> 어네 기분이 될수 있게끔 어 그런 곡이 됐으면 좋겠고. <목소리> 네. <웃음> 어뭐 여튼 든 즐거운 곡이니까요. 뭐 평소에도 즐겁게 들어주시고. 즐겁게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네. 제크. 마지막 시작해 아, 보여줘. 드릴게요? 네. 네, 오. 여러분들, 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죠. 라이브로는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쉬워. 아, 이렇게 놔둬야 겠다 예. 네. 아. 네, 앨범이, 싱글 앨범 나왔습니다. 네, 되게 즐겁게 작업했고, 뭐 앞에 멤버들 얘기를 해줘가지고, 노래는 이제 나왔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즐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예, 또 저희 9월 10일에도 어, 영화가 개봉이 되고 또 하반기를 앨범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이제 최대한 빨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 꼭 쓰고 어, 다니시고 그리고 저희가 빨리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무대를 할 거잖아요. 오늘 첫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럼 열심히 또 연습해 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마지막 인사를 자, 해볼까요? 자, 자, 아! 앞에 세팅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첫 방, 이제 첫 무대가 남아 있잖아요. 네. 정우 씨좀 들어오세요. 네. 정우 씨로 와요. 지금 당신도 공항 보세요. 네. 와, 네. 어, 저희, 나왔구만. 저희 이제 VMA로 이제. 첫방을 하기로 했는데 네. VMA 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남았서달 준비. 우리 24일인가요? 우리가? VMA가? 네, 24일이죠. 3일 남았나? 뭐 아무튼. 네. 저희도. 저희 뭐 첫방 여러분들 보일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어, 되게 뭔가 느낌이 있네요. 첫방 아, VMA에서 하고요. 네요3 1일 아, 3 1일남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0일 남았어요. 10일. 네. 네. 연습 들어야겠다. 또 10일 동안 뭐 아미분들의 네. 네, 충분히 즐겨주셨으면 좋겠 그러니까 네. 음, 나올 This 무대들과 많 콘텐츠들 많이, 많이 나올 테니까. 오케이, okay. 아, 자. 자. 이렇게 아무튼 V LIVE도 오랜만에 해보고 또 컴백도 해보고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기분이 새로운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yeah. 네, 우리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모습 무대로 한번 그럼요. 터뜨려 보도록 합시다. 네, 신기죠 yeah. boom! 네. 다 같이 boom 하면서 끝내볼까요? 하나 둘 셋, Boom! t oh. 이 아니었어. 여러분 서오세요 땡큐.